어머나 편지 감동적인 편지가 왔어요. 우런니 선보는데 핸드크림 꼭 선물해주고 싶어서 하은이가 핸드크림 선물해 줬거든요. 안녕하세요. 어 그래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야 예, 팬티 안 보이게 좀 해주세요. 어. 네. 인사 부터 할까요? 자, 니가 더 언니야? 아니요 동갑인가? 동갑인 누가 비슷했어요? 응. 네가 먼저 비했어요 제가 먼요 그럼 니가 먼저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25살 막내 초아입니다. 안녕하세요. 25살 막내 아랑입니다. 어머, 막박하니까 너무 예쁘네요 맞아요? 휘가 나요? 네, 요즘 뭐 하고 놀더요 친구 없어가지고 그냥 밥 먹... 고 <웃음> 언니, 돈만 벌면 돼요. 돈만 열심히 벌. 그래요, 돈만 벌면 되죠? 우리 미스 오퍼스 선발도 해야 할 거거든요. 그거 골등이구나. 상금 1등 상금이 천만 원이에요. 천만 원이요? 네. 꼴레 <웃음> 두 분도 같이 나가요. 알겠죠? 아거아그 거기 말씀하시는 거. 미스 인터내셔널 퀸 내셔널. 그 예선이에요. 허? 그러니까 오퍼스에서 예선을 걸쳐서 1등을 뽑아서 내보내겠어요 일단 나이 제한 걸리는 애들은 다 빼놓고 나이 제한 됐어요? 35세. 어, 그러면 좀더 고쳐야겠네. 그럼 저희 가게에서는.. 하니까지딱 되는 거죠. 오! 하니부터 유자까지 다 되네요. 내 네, 안내는 진짜 초와 닮았다. 진짜요? 어! 안내! 아.. 진짜.. 죄송해요. 남자 만져듯이 만지네? 아, 아, 아니요. 너네들이 동갑이야 스물다섯은 그럼 너네밖에 없어? 나은이까지. 나은이 근데 나은이는 너희보다 언니 같아요. 나은이가 아무래도 팬더 생활도 오래 했고 일도 음. 오래 했서던 성숙하고. 초아 언니 누드 떨린거 너무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아요 혼자 사니까 어때? 너무 좋아? 일단 잠이 잘 오고요. 단점은, 단점은, 단점은 좀 외로워. 음. 아 근데 나름 좀 음. 예쁘게 꾸며놨어 다음에 그쵸? 놀러와요. 음. 음. 그럼 집들이 해요. 좋아요. 취자님은 지읍하면 괜찮으세요? 아빠 죽겠다는 사람들 많던데 괜찮은데요? 그 어떤 느낌이냐면 8차선 도로 음. 무단횡단 하다가 차에 치는 느낌? <웃음> 앞뒤가 안 맞잖아! <웃음> 어, 저도 윤곽 수술할 때딱그느낌에요 어. 보통 얼굴에 깔린 느초아 아라 운드는 이상이 뭔가요? 넌 이상이 거예요어저때말씀하는 박재찬 좋아요 외모가 약간 호리호리한 거 어, 좋아해요. 살짝. 그래서. 호리호리하면서 살짝. 저, 눈 째진 사람 저처럼 좀, 고양이상? 여우상? 아, 좋아해요. 저는, 고양이상 이런 거 말고, 부근나고 남자다. 띠. 왜요? 추아씨는, 이런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아니. <웃음> <웃음> 아, 맞아요. 그게 아니고, 경상도 남자가. 언니, 근데 언니 이상형라고 궁금해. 나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일단 권상우. 그 다음에, 난 강아지상을 좋아해요. 그리고, 통통해야 돼요. 그리고 키가 크면 안 돼요. 키가 크면 성적 매력이 없어지더라. 그리고 난또 <웃음> 피부가 까무잡잡하면또안 돼요. 피부가 하얀 피부에 눈이 약간 서글서글하면서 <웃음> 키가 170, 한 2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음. 약간 눈이 부리부리한 거죠. 아우, 나 너무 싫어해요. 어. 그런 거. 어우, 저도 싫어. 너네 음. 그 그래. 둘이 칭찬 한 가지씩 해봐요. 니가 오늘 너무 예뻐. <웃음> <할 때. 웃음> 넌 그냥 원래 예뻤어. 진짜 인형 같아. 진짜? 연예인누 말해? 안 돼, 안 돼, 안 돼. 대 말해, 안 돼. 나 토하 너무 예뻐. 알아, 알아, 알아 단발하면안 돼! <웃음> 이러면 안 돼, 안 돼. 그, 윈터 닮았스 <웃음> 너는, 테리, 테리 씨. 아? 방태리스처럼 성격이 됐어 한판시 해줘요 성격이 좋아요 아라는 항상 밝고 그리고 잘 챙겨줘 초아는 뒤끝이 없어요 뒤끝이 음... 없어요 앞에서 그래도 속 시원하게 자기 하고 싶으면 하는데도 뒤끝이 없어요 그게 너무 좋아요 뒤끝 없어요 서로 칭찬하는데 중간에 데모처럼 인자한 표정아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요즘에 이 어린 친구들이 많아서 특별하게 어린 친구들한테 별로 정을 안 주려고 해요 <웃음> 유자? 유자는 게임을 하니까 아니, 말도 안 했는데 왜 유자를.. 니가 그렇게 퍼 쳐다봤잖아 맞지? 인정하지? 제도 유자 적혀있어요? 어.. <웃음> 아니 옛날에 내가 제가 여기 있으면서 어떤 이제 특정한 막내한테 사랑을 너무 많이 줬는 게 티가 났잖아요 근데 그게 부작용이 음... 엄청 심했어요 사실 그래서 그때 내 멘탈적으로 충격을 좀 받았었어요 언니가 숙소에 앉아서 울었어요 <웃음> 왜요? 저요? 너무 서러워서 내가 한 행동이 아 이렇게 비치는구나 이렇게 비치는구나 싶어서 이렇게 우리는 이제 이런 걸 해결하자고 을 이렇게 앉았는데 속에 있는 말을 하니까 어머 깜짝 놀란 거예요 울컥하셨어? 아, 아, 음. 그직원들어 근데 저는 언니 마음도 이해할 것 같아요 언 나는 외로워 애초에 지금 상황이랑 좀 다르잖아요 그때는 막내도 많이 없었고 어, 맞아 맞아 그래서 언니 뭔가 언니 입장에서는 그리고 워낙 이제 언니들도 많으시고 하니까 근데 뭔가 이거는 제 생각이지만 추자 언니는 그냥 흘겨 지나가는 듯이 상황을 지켜보는 것처럼 보여도 다 알고 있는 거 같아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다 지켜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초아니 카메라 앞에 완전 가까이 와서 얼굴 한번 보여줬어 아안 돼? 너무 예쁘다 부끄러워! <웃음> 근데 코에 살이 쪘나? 코가 이렇게 두툭해아 언니 근데 저 요새 고민이 있는 게 손님들이 저만 보면 근데 여, 목소리 쓰라안되나봐요 알아보고는 <웃음> 목소리도 예쁘고 노래도 너무 잘하고 진짜 여자가 다 왔는데 그럼 가과 사고 와요 그때 같이 하고 와요? 일주일 돼요 혹시 제가 언니 근데 10월달 만약에 하게 되면 언니 음. 오, 그래요. 러시안 캐시? 오, 그래요. 러시안 캐시. 다른 건 바르잖아요. 은행. 요새 은행에서 돈 빌리면 기본 금리가 4%부터 시작해 목표에 1금융보다 일... 저희는 이자를 안 받아요. 맞아요. 원금 그대로 갚으면 됩니다. 이자예요무이자 그래서 열심히 갚아요무이자